촬영 분량이 있어야 된다, 뭐 이런 거. 없어 그... 내가 봤을 때 16개 다할것 같아, 데 도전! 가자! 하나, 둘, 하나, 둘, 셋! 뒷! 열쇠! 야, 스태프로 다 저녁 약속 잡아놓으세요. 형, 일로 와라. 한판 하자. 야, 이렇게 프리하게 준다고? 막 들어, 막 들어! 자라란 대왕 팀이스두 메달이 있는데 동메달 리스트가 있는데 이금 잘해, 빡빡빡빡 받아 받아 받아 와 진짜 진짜 진짜 다잘자 우리가 잘못했어, 어, 나, 나, 제가 잘못했어요 잘했어, 잘했어. 내가 못시다, 내가 아, 내가 못시다 자 제가 기가 막힌 걸로 하나 뽑아 드리겠습니다 믿영 믿을게요 믿으세요 아, 자 우리의 빠른 아세 번째 니이 진짜 아깝다 여기서 맞아 아까웠어 아쉬웠지만 더 달성 자 하나 둘셋 이게 뭘까요? 이게 뭘까요? 이거, 형 뭘까요? 이거 아까 선 넣고 맞추는 거 이게 뭔가요? 뭘까요가 뭐야? 이게 뭘까요? 야, 너무 어려운데? 아 이거 진짜 어렵다 미안다 얘들아 이런 거는 내, 내 생각인데요 이런 거는 태형이가 맞추는 사람을 해야 돼요 오? 태형이가? 태, 왜냐하면 우리 안무를 많이 기억하고 있는 게 얘라서 그러니까 다섯 명이 동력 하다. 아, 아, 아, 동작을 좀 나눠서 해야겠네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것도 잘 해야 될것 같아요. 오케이 조아 뒤로 하겠습니다. 비 형. 오케이. 보디가든 내가 할게. 오케이 슈가. 나머지는 동 동작. 동작을 표현해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신. 있어. <웃음> 넌, <웃음> 너네. 너네가 하는 거 따라할게. 오케이. 난 난. 아니야 이, 이거 최대한 나눠서 하는 게 좋아. 자, 앉아주세요. 어차 아, 하나도 안 보여. 자, 준비 있으면 우리 도전 외치고 시작합시다. 네. 하나, 둘, 셋. 도전! 야! 갑시다 태양 시각 포즈 벤보레 포차. 같은 의미로. 오케이. 야. 네, 가 진짜 잘할게. 나 다른 거할수없어는데 그냥 같이 좀 퍼질까? 근데 이거 한번 뭐 똑같은 자세가 중복이 되서 상관없어. 예봐. 우리 아이스 우리 우리 서로 믿읍시다 아, 우리 다 나보러 가야 돼. 네, 잘하잖아. 그럼 우리 어, 잘 모르지만 우리 댄스 팀이에요. 자. <웃음> 잘 모르지만. <모르시면>. 하나, 둘, <웃음> 셋. 아, 이건. 아! 오른다 오케이. Okay. 아니야, 할수 있어. 이거 이거 나 이거 바로 될것 같은데? 오케이. Okay, 자, 자 하나. 하나. 둘. 셋. 둘. 이게 순번대로 뭐, 있는. 아니야. 거예요. 이렇게 내가 봤는아 근데 이게 좀 그렇다. 네, 이쪽이구나. 아야아 잘. 아그다려 있어요. 기다려 있어요. 가 얘가 몸 인식만 하면 돼. 어, 좀 진짜 좀 그런. 야, 그런... 너희 너네... 어그 그 파트 아닌 거 아니야? 좀 컨디션 티처. 그냥 그냥 다 동시에 같은 자세를 취한 거야. 네, 동시에 다, 다 다른 소재을 잡고 그다 다른 자세를 취한 거야. 진짜 좀그러죠 형. 그냥 어렵지 않아? 어렵지 않아. 숨번 들어온 거? 그냥 숨번 없어 숨번 그냥. 그냥 그냥 동시에 다 다른 그그노소절을 보고 다 다른 자세를 취한 거야. 다음. 다음. 어 이거 호석이 형이구나. 뭐가 만지 만지기만 하고 누군지 맞춘 거야? 소셜만 보고도 알수 있는. 거. 대단한데? 와. 괜히 멤버가 아니구나. 아이 이거 어렵다. 너무 어렵다. 아, 우 이거 잘못했다. 아, 25초 남았습니다. 진영은 나안 만져도 돼. 진영 은 몰랐어 아, 그냥. 이영아. 자 누나 이거 뭔가 벤져 같은데? 자, 아직 아직 정답을 확실 확 정답 딱 얘기해 줄게. 이영아 아니야. 이영아 아니고 지금 너가 이거잖아. 야 되게 그럴 듯하다. <웃음> 끝 자, 자. 하나, 둘, 셋 하면 출발하겠습니다. 아, 야, 아 어렵다. 하나, 둘, 어려워. 셋. 이거 내가 지 천천히 얘기해. 답은 너가 생각하고 충분히 생각하고 얘기하면 돼. 나 아, 이건 던전 같은데 이거 틀린 거 같아. 아, 진영이 아. 자기 파티인지 몰랐어요. 일단. 아, 이게 아, 내 네. 파티였구나. 이거 이거 이거. 아, 이거구나, 이거. 나나나 네, 이거 했어, 이거. 다 어깨 잡거나 그러면은 그러니까. 알수 있었어. 그러니까. 아, 난 모든 게 궁금해 하졸되는 줄 알았어. 그럼, 나, 나, 나 해볼래, 자, 나. 나. 자, 정공이가 맞추고, 이거는 어. 어디가 어. 피해? 아, 잡았어. 자, 하나, 둘, 셋. 둘, 도전! 뭐야? 아, 이거 어렵다. 자. 네. 자, 됐다. 아, 가면돼요 아, 이걸 어떻게 맞추냐? <웃음> 아, 이거, 이거 어떻게. 아니, 이거 할수 있어. 이거, 이거 진짜, 이건 진짜 할수 있어. 아니, 이게. 난이도가 어려워. 야이못 맞춰 이거 게임이 잘못됐어 이거. 내가 봐도 <웃음> 게임 잘못됐어. 어, 우리 저 구글 한판더 하라고만 게임이. 한판더 하래. 그거랑. 아니 내가 먼저 정국이랑 맞출 수 있을 것 같아. 아, 잘못 맞춰. 맞춘다 그럼 내가 오늘 끝까지 깨고 간다. <웃음> 자어저어말 조심해야 돼요. <웃음> 이야, 이야기 했어요. <웃음> 어말 조심해야 돼요. <웃음> 뭐, <웃음> 어, 누구야? <웃음> 어보 <볼> 끝까지. <웃음> 아, 다비슷하긴 해. 10초라고? 응. 다 비슷하긴 해 동작이 난왜이 난 동작이 난, 그래. 솔직히 나도 난모르겠거든아아니난난아아아아아아아아아지아아좀아아아아아데아아아기로 이거, 이거. 응, 가야지, 그아아아아아아아아 아이고 <웃음> 왜 왔는데? 어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겨 어겨 어겨 어겨 어겨 어겨 어겨 어겨 어뭔어통 어겨 어겨 어겨 어겨 어겨 어겨 어겨 어겨 어겨 어렵 어겨 어겨 이게 이까 어겨 이거. 아이 너무 어려어 하나, 둘, 셋. 아이돌? 오. 아이돌? 이 아이돌? 오. 맞어다 그럼 내가 오늘 끝까지 깨고 간다. 아이돌? 오. <웃음> 우와 우와. 대박. 와 대박! 어찌 갔어 어찌 갔어 어찌 갔어 어찌 갔어 기세요 진이, 대해 와, 세요 까지 깨야 돼? 아 아니야 아니야 와야 이래서 사람 말해 주심면 와, 진짜 고맙다. 야, 어, 와. 정말, 진짜 고맙다 나 이래서 나이 말을 주심면이게 뭔데 아 이거+ 이거는 고백이나 내가 알이돌했지 뭐 난. 뭐 어쩌고 이거잖아 나나 나 그거 생각 안 했어 그래? 너네 하고 있었어 그냥 지금 하고 있을게 야, 일단 맞췄어 일단 오케이, 잠깐 <웃음> <웃음> 나, 오케이. 나 일단 고거랑 맞았어. 고거랑 헷갈렸다 근데 이거 자. 내가 볼때잘 잘, 잘 헷갈렸어 넌 진짜 진짜 오, 야. 때려 맞춘 거다 야. 어떡해, 아, 그럼 어떡해, 아, 한번더 도전 형, 아, 한번 가자 아 잠시만 아, 이건... 야, 없나해 어? 잠깐 보니까 빨리해. 빨리 해. 아, <웃음> 빨리해. 빨리. 그러니까, 그 진영이 나 보디가 돼주고 오. 뭔가 동작이 정확한 사람들 어, 위주로. 저 어, 앞에 어, 어, 그그 와. 비... 어, 오, 야 재욱 그뒤어 그렇지. 빨리 해. 빨리. 자간다 깨야 돼 빨리. 야 진영 말 한번 잘못했얘들아 빨리. 해. <웃음> 야, <웃음> <위주로>. <웃음> <웃음> 빨리 해. <웃음> 자 갑니다. 야 이거 어렵네. 하나 둘셋 도전. 아, 아 이건 맞추지. 뭐디구나 잠깐만, 잠깐만. 어 근데 근데 왜왜왜 왜, 왜 다르지? 왜 동작이 다 다르지? 어? 어? 얘는 왜 그지? <목소리> 뭐야? 얘, 얘는 왜 뭐야? <목소리> 기본적으로 이이 이, 이, 이런 이 느낌인데? 어. 다시 다리 받아. <목소리> 이게 뭔? 이게 뭔데? 아니, 우리 우리도 모르겠는데. 뭐야? <목소리> 뭐냐 이거? 너는 잘못한 것 같은데? 어, 잘못 자, 누가, 누가 제일 정확해? 나고가 나 빨리 제일 정확한 사람, 제일 정확한 사람. 내가 볼때 지민인 <목소리> 것 같은데? 그래, 지민이 한 지민아지민아한번 더, 아 한번더 아 그렇지, 어, 아니야, 그렇지. 이건 좀... 야, 자세가 아. 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맞아, 그래, 맞아, 그래, 맞아. 그래. 맞아. 오케이, 오케 왔어, 왔어 자, 가자 하나, 둘, 셋 둘, 셋 불타오네 야, 이걸 맞추네 어떻게하어요 어디 어나나이거 한쪽 방향으로 다 약간 뭔가 제스처로 다 한쪽으로 <웃음> 다가밀 야, 아, 야 나하나와준다 뭐 오케이. 나, 자, 애들아 봐 봐. 정우야 너뭐한 거야? 너 뭐야? 뭐야? 아, 이, 이건데. 아, 그 소, 소전에 와요. 이거가 이어 근데 나하 놓고 소전에 소전에 게 게임을 이해를 못 했구나. 지금 두판 좋파 죠 아니야 이거 하나더맞신대 그러니까 두판 중에 한 판만. 마 잠깐만 잡아. 이거 진짜 가능성이 있는데. 아, 야 받아. 진짜 어렵긴 하다. 두판 두두판 중에 한 번만 마신대자 하나 둘셋 근데... 도전 도전 도전. 박규현. 와 이건 진짜 어렵다. <웃음> <웃음> 이거는. 아. 어야 됐다 됐어. 어디야 어디야. 여기. 여기 밑에 밑에 밑에. 잠깐만 밑이라고 손. 잠깐만. 잠깐만. 어 손이 두개 없어 있는데?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이건데? 아, 뭐야? 나 뭐야? 이 어, 그 그, 그가 어, 어, 손을 손을 잠깐만. 손 디테일. 손을 이러고 있는데? 야, 내가 봤을 때 이거는 했다. 맞췄다. 응. 어. 어, 맞아, 맞아, 맞아. 자, 뭐, 자. 자 뭐지? 다음, 다음 다음, 다음. 모르겠는데 그럼. 지민이 누구야 이거? 지민이야? 자만하네잠 지민이 뭔동 뭐야 이거? 이거 얘, 얘 아닌 거 같고. 예, 예, 예. 이 에이. 에. 이 에이+ 에이+ 에이 진짜 아 여기서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짜이 에이+ 마이 진짜 에이+ 에다에형 진짜 와나 진짜 에이+ 에이+ 에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에 에이+ 에이+ 이 에이+ 에이+ 에이+ 이 아니주 아니주 아니주. 하이. 아. 이 뭐야 아니주지? 에이. 뭐 내가 이거 이런 용기 쓰지 않아? 그래 이거 사랑이 사랑만으로 완벽해. 한번 봐. 아 근데 아니 아니주 아니, 아니, 아니, 그거 같아도 아니주 아. 아, 헷갈리긴 한다. 왜? 오케이. 그러니까 맞추고 이게 있어 가지고 나이 아, 있어 가지고. 아 이거. 아 진짜. 여러분 여러분. 뒤에 뒤에 또 이것도 있잖아 마지막 문제예요. 마지막 문제. 누가 맞춰요 슈가요? 슈가야 맞추는 걸로. 아, 준비됐어요? 아, 잠깐만 아. 형. 형 믿을게요 오케이, 자, 가시죠 하나, 둘, 셋 도전 됐어? 됐어? 자, 자 가시죠 뭐지? 이거? 뭐지? 팔이 왜, 왜 이렇게 됐어? 너 어떻게 하냐, 이렇게? 뭐야, 팔? 아우, 씨다 운동 작 해, 그냥, 씨 어디야, 얘 누구야? 자, 이거만맞히할수 아,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자 말하면 안 됩니다. 하, 아닌데? 그거, 그거 아직 발표가안 됐잖아. 누가 이거 누야 지민, 지민. 할수 있어, 잘할수 있어. 어 잠깐만 이거 발표가 된 거야? 됐죠. 아아아 아, 아, 아. 에이, 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나나수 아, 있어. 있어. 에이, 아, 아, 틀렸잖아 <웃음> 아니 이거, 이거 발매된 거잖아 지금 그렇지.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거이 에이 에이 거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이 에이 오이 에이 에이 거이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이 에이 오이이 에이 이이 에이 이이이 아, 그건 안 돼. 이거가 식이야? 이거 간식이야? 다 간식밖에 없어. 아, 간식 말해. 말해. 봐봐. <웃음> <웃음> 간식밖에 없는 간식 거 아니야? 간식이에요. 아, 또 간식인데? 아, 간식 안 돼. 야, 야, 야, 야, 야, 야, 나, 야나 이제 간식 끝났어. 야, 야, 야, 이제 간식 끝났어. 아, 아니, 디저트먹 어디 있어? 아이스크림 먹어 아이스크림. 가야 아, 아, 그렇죠. 30원, 30원. 파핀이스나 아이스크림. 아, 그래. 자, 아이스크림 부탁드릴게요. 아이스크림. 아. 한번 더깨 보자 씨. 야, 너희들 안힘 비냐? 힘들어. 노래방 진영. 왕만, 왕만 깨면 돼요? 진영 형님이 안까지 해야 돼. <웃음> 남자, 윤기 형 기다리고 있다. <웃음> 끝. 141점? 아, 아, 침착해, 침착해. 제발. 침착해. 이걸 왜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까? 이게 <웃음> 뭐. 아, 오케이. 침착의 레벨이 아니다. 150정은 아. 유태의 파워는 이끝워 거. 아 씨, 같아 이제 하다. 데가진워 진영을 다낄수 있어요? 노력해볼게 <eğ� Vogeldive> 뭐예요? 뭐예요? 오야 <웃음> 어, <뭐야? 웃음> 오시! 오시! 됐다! 오 e 됐다. h 다 t g e 데 됐다, 됐다, 오! 됐다. a 다내 h a 다 w 다 a t What? w h a 다 w 다 a t What? What? What? 0 2 a 0 2 0 0 t w h a 이 What? w a 속이 더라아미 속이 아 속이 더좋라 아, 속이 더 좋아. 아, 속이 더이더 좋아. 예, 예예 예, 좋이아이아 아, 속아이더야아1점 <웃음> <웃음> <목소리는> <목소리는> 와 가자 와 진짜 진짜 가 가자 자 이거 받아야 하는 사람은 아, 직말지어 배... 말렸어. 말렸어. 말렸어, 말렸어. 딱한두번 정도만 도전하면 돼. <웃음> 오케이, 윤기현 다음 나 가볼게. 따라다 따다. 따라. 아, 가다 이제, 이제 가자. 가다. 러분들 <웃음> <유럽네, 웃음> 유치원. 에플레븐난어미올구만 엔시소. 여동아스텐 에디캠. 버퍼로나 폴로. 하루 돌리나돌파인데 싹팔로. 이 스토클로. 내가 평생 못다 하실 리알 t no problem, no kill. I'm looking for y u r cover, your dad, a r t n e s u b d e w h This s another. t i s is t t h e g i a f r d This is the t h n g I'm a f i d m s t h e g of the n h t i t the o h gonna t k e o u n the o I'm the o n o s g o take you t the top. the o e s o n take o u t h e t I'm the one w s g o take o u t h e top. i d the one who's g o a take you t the t I'm the one w i s g o a take u t the t o a I'm the one s g o n take u to the top. I'm the one o s o a take you to the t i the o e s g o n take u t the top. I'm the one h s g o n a take y u to h e t o m the one w h o a take you to the top. I'm the one who's gonna take you to the top. 클리어 하면 됩니다 여러분 나도 두탑만더 깨면 돼어 진짜로? 어, 시간 안에 끝내자 식탁보 식탁보에 빼는 거 빼는 거 어, 빼는 거 와. 아, 근데 그건 진짜 나, 나 아니, 그런 거좀 아, 잘해 정국이 잘해 정국이 아, 잘해 자 그런 거 잘할 수 있어 우리 어떻게 하면 되나요? 저희가 테이블 식탁보에 울병 다섯 개를 올려 볼 겁니다 네네 저 울병들을 뚜렷트리지 않고 식탁보를 빼는 성공입니다1 2 3 4 5 6 5 6 5 6 5 6 5 6 5 6 야 이거 진짜 잘정해주세세번 성공이다. 세번 성공. 성공아 어. 네, 내려면 아, 뭐하지? 나 무조건 실패인데. 대본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저는 없다고 생각하시고가셔야 돼요. 여섯 명 중에서 세 명이 성공해야죠. 하나만 보고. 오케이. 이렇게 확 빼야 돼. 자 돼야 하나 둘셋 도전. 감다 같은 높이로 빼야 될것 같은데. 아불안데어 아니 이게 위로 뭐, 막 들면서 빼지면안될것 같아. 아, 아래로 깔면서 해야 어, 돼. 이게착아볼링이 스트라이크! 정확했습니다좀 심했다. 야, 이거 안 되겠는데? 오케이. 자, 다음 누구데 다음 누구인데? 내가 그게. 할게. 내가 할 진영, 진영. 하나, 둘, 셋. 도전! 도전. 도전. 자. 밑으로 빼야 돼. 어, 밑으로 빼야 돼. 봐봐. 자. 형, 형, 고, 형 고수 같은 신이한 번에 다들 눈치채지 못할 때탈대 <웃음> 야! <웃음> 야! <웃음> 야! <웃음> 야, <웃음> 야. <웃음> 안 되네. <웃음> 나한번 해볼게. 나, 나도 감만 보자. 형 혹시 이거 성공한 영상이 있다고요? 네. 그한 번도 돼요? 근데 이거 아니 세명세 3명, 명도 안될것 같은데. 두 명도 안될것 같은데. <웃음> 된다고? 제가 예시 해야... 영상 예시 영상을 보자. 그래, 야 이렇게 해야 돼 정구가. 야, 내가 야, 한, 정구가, 한 대로 정구가 내가 한대로 일렬 일렬 일렬이야 일렬. 무조건 일렬이야. 정구가 이가 아니야 정구 내가 한 대로 이렇게 다 성공했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어, 오케이 오케이. 이분들도 이렇게 하셨네. 자 잠깐만. 그러면은 지금 실패 영상도 많이 있겠네. 세 명으로 하자 세 명. 실패 영상이... 한 100번의 시도 끝에 한번 성공한 자, 거 아니야? 하나, 도... 아, 지금 감독님은 자, 중요한 열... 게 성공하는 영상 그 하나가 중요했던 자, 거야, 지금. 13번 아, 일... 만에 하나 성공한 어, 거야. 오케이, 오케 13 13번이요? 7명 중에 4명은 좀 4명 오바다. 13명 아, 중에 한명 성공인데. 2명 중에 1명 성공인데. 일단 해봐, 그러면 일단, 일단 해봐. 일, 7명 다 돌고, 세명 그러면, 3명. 그러면 3명. 처음부터. 그럼 처음부터. 처음부터. 그럼 처음부터. 처음부터. 오케이. 처음부터 세명 야, 얘들아, 우리가 게임, 야. 아, 야, 세팅, 세팅 게임 게임을 네, 세팅, 세팅. 아, 아까 영상을 봤는데, 이렇게 가는 게 낫겠더라고요. 이렇게. 어, 어, 어. 이렇게, 한 번에. 착. 착. 갑시다. 하, 가자. 정국이, 도전이야? 도전해야지. 하나, 둘, 셋. 도전. 도전. 아. 야 좋아. 야 그래도 너. 야 하나 살렸다. 야 우리 다쓰는데 하나 남았어. 어, 나나한 어, 한 번만 나 해볼게요. 오케이. <웃음> 야 지민아 어차피 한 번밖에 못해. 자자 <웃음> 자. 지민이 자. 도전. 진짜 빠른 게 답이야. 빠른 자. 자 하나 둘셋 도전. 도전. 도전. 도전. 도전. 도전. 진짜, 도전. 진짜 빨라야 돼. 진짜. 지민이 도전이야? 할수 있어. 네. 할수 있어. 아. 아 이게 생각 방금은 되게 걸려 걸리면서 나왔어요. 시야 시간 이런 거 은근히 잘할 자. 수도 있어. 도전해 주세요. 도전. 자 하나 둘셋 도전. 우와! 아! 우와! 아! 아, 맞아. 이게, 이게, 미리 당겨가지고, 이게 울퉁불퉁해지면, 넘어져. 아, 이제, <웃음> 지금 세명 실패했으니까, 끝났어, 이거. 못 가. 네명 중에 세명이 성공해야 되잖아. 보아, <웃음> 어, 너만 믿는다. 할수 있어, 할수 아. 있어. 자, 도전해야 돼. 하나, 둘, 셋. 도전. 지금 어, 이거 할수 있을까? 아! 안녕아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박! <그래>. 야, 이거 또! <웃음> 다섯명나 그냥... 아유, 얘기가 많네, 이 친구들. 야, 이거 인정해 <웃음> 주면 안 되냐, 이거는? <웃음> 아, 나안될것 같아. <목소리가> 이거 뭐 너무 끝이래. 안안 되면 되게. 하네. 그러니까 너무 끝이라서 약간 이게. <목소리가> 아니얘들아끝이랑도 아, 상관 없어. <웃음> 다 제자리에 서는 애들이야 애들. 거기 아, 멀리서 하게? 어어 어, 지금 지금 좋았다. 지금 좋았다. 각도차, 지금, 지금 좋았다. 왔다 왔다. 여기서 한 자, 번에 그냥. 하나, 둘. 야, 내가 도전 도전 며칠 하자. 그래야 보였다. 하나, 둘, 셋. 도전. 아, 어. 야 뒤에 봐봐. 와, 야, 어우, 야. 아, 어. 야 뒤에 봐봐. 아야, 뭐야, 원소냐 막걸리? 형 어. <웃음> 제가, 제가 볼 때는 어. 오히려 막 가까이서 이렇게 타다기보다는 멀리. 내가, 내가 볼때 이거 물좀 마셔야 돼. 멀리서 야 되는 아니, 것 같은데. 아니, 아니, 야, 아니. 야 해봐. 야 해봐, 형이 해줄게. 지금 망한 것 같은데. 야, 이건? 한명더 성공. 못 근데 하였다. 아까 제후비 좀 괜찮았지 않아? 야, 이게 도전. 야, 이, 자 도전. 하나, 하나 둘, 셋, 도전. 도전. 이렇게 잡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잡아야 돼. 하나, 둘, 셋, 어, 근데 뭐가 일리 있어? 그래. 어, 이렇게 어, 잡아야 형. 힘이 더 들어가지. 딱, 여기, 여기 딱 펴주고. 그래. 자, 하나, 둘, 셋. 셋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누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얘들이 아, 나, 나. 진짜 우리 옛날 생각나게 한다까 잠시, 내나남편 가버려 우리 방탄을 때딱그 시절을 거든요 어떤 세팅을 원해, 어떤 세팅아일해일요 아, 야, 근데 의외로 남준 형이 진짜. 야, 진짜 인사 제일 잘했어. 의외로 남준를 캐리해줄 수 있어. 남준형, 자, 하나, 도전. 둘, 셋. 도전. 음. 도전! 우와! 아. 아, 근데 느낌은 알겠다. 이거, 이걸, 이걸, 이렇게, 이걸, 이거 한 우리, 이렇게 하 번에 거이공 중에 한명이라공하면 실패! 그냥 안 할래요! 아니, 에리, 할래. 할래. 한 번씩만 더돌자한 번씩만 럼 알겠어, 야, 나. 끝! 그만안 해! 자 빠르게 합시다. 일곱 명으로 두 명, 일곱 명두 명. 오케이. 네. 그리고, 그리고 안 되면 깔끔하게 오케이, 그냥 이사하자 하면... 같이. 나, 나. 오케이. 나. 나. 안녕하세요. 끝났어요. 아야, 그거는 나군 성공하면 되는 딱 거야. 딱 마지막 사람 딱 넘어지는 거 보고 앞에서 두명 <웃음> 성공시키면 돼. 오케이. 하나, 둘, 셋, 도전. 자. 야, 잠깐 믿음이 가. 성공한다. 간다. 가자. 가자. 아니야, 야이 아니, 성공한다면 돼. 아 지금 못하겠지? 아, 빨리 스피다게. 내가 할게. 자, 스피다게. 아, 일부러 저주 걸어줘야 되는데 그래 야 아, 성공하는데. 맞아. 제발, 제발, 제발. <웃음> 야, <웃음> 안 된다. 야. 나 해볼게. 자 야, 도전. 야, 도전. 나, 나 이제 알것 같아. 이제 안 되네. 승화! 승화! 승화! 아! 와 진짜 깜짝 놀 와. 야. 아 통탄 통탄. 잘했다 잘했다, 잘했다, 잘했다 잘했어. 야, 방법을 좀 가르쳐 주면 안 돼? 너가 방금 그걸 전수. 그게 나. 오케이 아니 내가 어. 내 방법 가줄게 내가 내가 절대로 중간에 잡아 안 되고 최대한 넓게 잡아야 돼 오케이 알았으니까 그러니까 넓게 잡아야 돼 나도 아까 넓게 잡았어 자 그렇네 이렇게 빼야 되네 어, 어 이것도 어. 괜찮아 어, 이것도 괜찮은 어, 방법 좋지, 여러분, 아 자, 아니, 근데 한명 밀리면 안안다 밀리면 아니 이게 안될것 같아 왜냐하면 이게, 이게 천이 나오는 기간 시간 길잖아 아닌 것 같은데 자, 도전 네 중간을 모이면 안돼 도전 모이면 안돼 모이면 안돼 아래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냥요 아래쪽으로 너 최대 너올게. 야씨. 너너게 빠르게. 최대한 빠르게. 하나, 하나. 아. 아 오야. 근데 아, 근데 끝에 나쁜 이방아 아까워. 끝에가. 지금 몇명 남았지? 두명 남은 거야. 나랑. 나 나. 안한 선아. 나. 세 명이네. 세 명이네. 빨리 가자.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이케이 완전 빠르게 한탁 이렇게. 이렇게. 아, 아. 아. 아 이게 이게 맞긴 한데. 도전. 도전. 아. 아자 내. 지민이만 남았다 이제. 아, 부담돼. 아니, 봐봐, 기댈 데가 없는 애들이 저거 넘어지잖아. 어? 아, 얼마나. 어? 아니면, 아니 기댈 데가 있게끔 만들어준다니까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어, 쉽고. 나쁘지 않다. 야, 나쁘지 않다. 아까 그 보자기. 그 여기서 그, 거기 가, 가, 가. 아, 예, 찍어줬어. 예, 찍어줬어. 야, 얘네 두개 넘어지는 애가 얘네였는데. 아, 찍어러 돼. 아, 제발. 아, 하자 보수를 안 했잖아요. 아, 아 이게 뭐야. 예, 아, 바꿔야 이거. 동그레미로 다섯 개 준비해. 주세요. 이게 안 찍어졌으면 깼어, 우리. 이겼어. 자, 이거 끝나면 다 같이 바로 인사하고. 아, 근데 이것도 나쁘지 않아. 시간 바로 켜시면 됩니다. 지민아, 도전 외치자. 지민이형 가자. 할수 있어. 네. 요거 여기 잡아야 돼. 여기. 자, 자 도전. 뭐. 하나, 네? 둘, 셋. 레전드. 도전. 레전드 찍기 발해. 레전드. 자, 이거 이거 하면 레전드지. 도전. 지민, 이형 가자. 도전! 할수 있어. 치가 맞네. 야나 이게... 한번 해볼게. 나 한번 해볼게. 내가 볼게. 이 배치가 답이다. 아, 와 드라마다. 드라마. 이 배치가 답이다. 와 드라마야 진짜. 자, 자 한번 해보세요. 나, 나 한번 해보자. 야, 그냥 그냥 뽑겠습니다. 여러분의 여러분들의 책은 저희가 책임집니다, 여러분. 야 저녁 약속 잡아놓으라고 하셨 해놨으니까. 여러분 어, 이거 이게 근데 이게 뭐예요? 아, 아 여러분. 이거 접촉. 어. 어, 어, 아. 다음 미션 실패 시한번 더라는. 오케이. 좋아요. 다 좋아. 2대권. 오. 형, 아. 형 이거 토너먼트 하자. 그래. 그래? 2대 1 우리 둘이 붙자5점만드 아, 내기. 아, 아닌가? 10, 11, 11점. 11점. 11점 11점. 야, 11점. 11점. 11점. 11점. 오. 아싸. <웃음> 제옥 사도요? 자, 3대 0, 3대 0 <웃음> 3대 0 아, 이 민망하네, 이거 아, 이거 방금 편집해야 된다, 이거 진짜 아, 이거 편집해야 된다 편집 돼요. 절대 안 하지, 이거 무조건 나와야지 아. 1구만 <웃음> 내가 이거 될까요? 이거? 아! 안 되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오빠했다오버했 아이씨 오빠오오빠멋하아 오케이, 오케이 았어 아, 이거 이거 하려고 오케이 이거 하려고 오케이 팔대요 아, 이거 멋있었어 팔대요오오요아 좋네 아오대요아 이거 뭐야 뭐야 뭐야 이거. 이거, 이거, <웃음> 이거, 이거 채 맞았대요 형형채 맞았어 좋았어요 아 이겼나 오케이 <웃음> 내채 맞았어 나 혼자 아야 탕구 재밌다. 아까 어, 재밌어. 아이 오 엣지 오 엣지 오 엣지. 잘했어. 아2 0 3 아이 어. 203 오, 오, 그 대단하다 엔게. 아... 누가, 뭐야? 8대 5야? 그 대단해 아... 자, 몇대5니까몇대 5야? 9대5 9대5 너가 5야? 네, 네 제가 5 야, 3 사이에서 한번해 꼴등 <웃음> 아기싫니까 어? 자, 10대 <웃음> 5, 10대 5예요 아... 아. 11대5 <웃음> 자, 제가 바로 뽑겠습니다 <웃음> 아, 물병 주고받기 뭐야 이거? 아아 민트 초코 물병 주고받기입니다, 여러분들. 어, 뭐 어떻게 하는 건데요? 아 민트 초코. 자, 자, 자 이렇게, 이렇게. 자, 뭐 어떻게 하는 거야? 아니, 아니, 내가 내가 형이랑 나랑 해야 되는 거지 지금. 어? 저, 저, 그러면 나나나 준영. 그 동시에 주고받아야 돼요? 어. 아니지. 아 맞네. 어? 어 어떻게 동시에 주고 받아요? 예 이런 이런 식으로 형형 형 주고 나 주고 가운데 이렇게. 충돌하지? 약간 이렇게 <목소리> 자자 준비해봐 땅땅 이렇게 아아 아, 충돌하지 봐봐 아니, 이렇게 아, 이렇게 안하게끔 아, 하는 게 물병을 하나씩만 거. 하는 거 아니야? 자 그러니까 순서 가 이렇게 하자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니까 그러니까. 동시에 라카 오리 동시에 오리 가볼게 들어와봐요 아니 아니 약간 느낌이 연습해보자 자자 우리 먼저 워킹 라카 투 캐한 거자 우리 먼저 해 이렇게 이렇게 오케이 좋아 f i v 네 워킹 라카 투캐 워킹 라카 투캐 <웃음> 아, 아니야, 아니야, 진짜 돼. 어, 어, 괜찮아, 괜찮아 같아. 괜찮아, 같아. 원, 투, 쓰리. 원, 투, 쓰리. 잘한다! 자, 원, 투, 쓰리다. 자, 보이세요? 원, 투, 쓰리. 자, 시, 셋, 넷. 원, 투, 쓰리. 아니, 밖에, 헤이, 원, 투, 쓰리 뭐냐고. 우리 원, 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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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형이래 아니 내가, 주네, 이 형. 내가 옆에서 보고 있었거든? <웃음> <웃음> 야 음악하는 사람은 다르네. 아, 천천히, 천천히. 어. 우리 마이치 <웃음> 쿵짝짝 짝짝 쿵짝짝 원, 투, 쓰리 원, 원, 투, 쓰리 원, 투, 쓰리 이거 <웃음> 하면 집에 간다 알겠지? <웃음> 여러분, 화이팅이거 장난 아니야 야, 몇 게임 정말 쫓겨야 해 야, 한번 연습해 보자 5, 6, 7, <웃음> 누구랑 붙들 치는 거야 이 내가 아닌, 내가, 내가 내가 놓쳤어. <웃음> 미안, 미안. One two three, one two three, one two three, one two t h r 왜왜 왜? 오케이 왜뭐 okay, okay. 뭐? 자.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4 아니, 아니, 아니, 틀리만 봐도 되는 거 아니야 뭐거아뭐움직임있어서고하데 아, 아, 너네 하나보니너네하나보니 <웃음> 빨라줘 네, 너무 템포가 빨라요 <웃음> <웃음> <웃음> 천천히, 천천히 어, 남, 남, 남, 자, 천천히, 이거 죽였어 수고했이 바로 할게 우리 조용히 해 야, 하면서 조용히 해 아, 좀빨라 거. 자 밑에 찌그러지면거있 집중! 이거 중요해 이거 진짜, 진짜 중요해. 야, 초반에 빨라지면 안 되니까, 그냥 다들 속옷에. 우린 리 저게 맞추는 거야, 저게. 5, 6, 7, 8. 1, 2, 3. 1, 2, 3. 1, 2, 3. 1, 2, 3. 아, 이렇게 하면 부딪혀. 1, 2, 3. 1, 2, 3. 1, 2, 3. 허야허야야 바이바나이스1 2 3 1 2 3 1 2 3 러브 야이 One, two, 이게 이게 이야기계돌이가�나 b 이는 그런데 t 아 i c k 이 ế t La la l 이 la. L t u 니 o 이 i a l s идет. Lo l i f f v e s e r s i g w o t h 하나 둘셋도전야 도전. 말하지 마 남준이 빼고 말하지 난, 마 근데 나는 난, 나한 난, 난 시대로 해도 괜찮아 남준이 야. 빼고 말하지 마 얘들아 멘트 치면 믿음이 깨진다 형나 한마디만 할게요 진짜 진짜 와. 사랑해 와. <웃음> 아니야 그냥 여기만 <웃음> 박수 줘요 원, 원, 투, 쓰리 원, 투, 여러분, 여러분. 다음 한번, 다 한번, 아 오케이. 야 얘들아 말 하지마. 진짜 하면 안 돼. 아 진짜 중요하다. 할수 있잖아. 장난치지 말자. 완전. 완전. 아직 한 기다린다고. One two t 오케이. 이거 너무 크면은 빗칠 수 있어요. 다 오케이. 가슴이. 아 가슴이 난다. f 수있 e s 소리. 자 얘들아. 얘들아. 멘트 치면 깨진다 리듬이. 오케이. 집중, 집중 뭐 이런 거 하지 마. 자케이자딱 집중해서. 자, 물방 넘어뜨리지 이거 신중해야 돼. 자 일, 이, 삼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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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투3리원투 쓰리 원투 쓰리 원투 쓰리 원투 쓰리 원투 쓰리 원투 쓰리 원투 쓰리 원투 쓰리 원투 쓰리 원투 쓰리 원투 쓰리 원투리원투리원투리원투리원투리원투리원투리원투리원투리원투리 성공! 와 성공! 아아아아아딱 1, 2, 3, 딱히 기회맥했다, 진짜 어. 성공! 성공, 성공 아 와, 근데 우리 역대급으로 빨리 끝냈다 아 끝난 거야? 열렬한 왕그여러분 약속한 시간은 9시였죠? 지금 몇 시죠? 지금 여러분이... 3시간 당겼다 형, 형, 저거 좋다왕 깼어요? 아니, 진영은 깨우고 가는 거고. 아, 진짜로? 네. 아니, 형이 한번 뱉은 말은. 지켜야지. 방, 아, 이런 중청은 몰라요, 형님? 방탄은 한번 뱉으면 지킨다. 자, 옆에 있어 줄게요. 자, 여러분. 네. 진실, 엔딩 뱉은 그래도 하시고. 진실. 진, 원, 3. 1, 2, 원, 1, 2, 3. 원, 2, 3. 리 원, 투, 쓰리. 아, 진짜 몇초 정도? 아, 여러분들 오늘 너무 즐거운 촬영이었는데요. 네. 어떻게, 재밌으셨나요? <웃음> <웃음> 진영 빼고 다 재밌었던 것 같아요. 진영. 아, 우리 뭐뭐 성공했지, 지금? 그러면? 지금 요거랑, 시탁보랑, 그, 뭐, 재밌는데. 뭐, 뭐 그런 게 있어 또. 하하 <웃음> 여튼 <웃음> 최고의 단합력이었던 것같아요다 공구밖에 지어왔나. 아, 근데 우리 단합력이 되게 많이 져졌다고 난 아. 느껴. 간만에 달방했던 촬영이 제일 재밌었던 것요 재밌었어요. <웃음> 재밌었어요. 어. 7년, 7년 동안에요 그 우리의 단합력 많이 좋아졌다고 많이 느낍니다 <목소리만> 딱 보이네요 저희는 <저흰> 팀입니다 여러분 <목소리만> 네. 아무튼 뭐저희도왜안도안 해요 <목소리만> <목소리만> 아무튼 뭐 달려라 방탄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달려라 오랜만에 진짜 와 이거 와 이거 와이니다 이거 와 이거 와이